수습이 되어 다행이에요. 경사스러운 영주 임명식에 이런 일이… 클라우디아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피해가 줄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구원자님의 활약을 이렇게 직접 볼수 있어서 무척 기쁘네요. 그야말로 정령 모두가 기다려왔던 존재. 구원자라는 커다란 이름에 걸맞은 전투였어요. 동현입니다. <웃음> 구원자님의 명성이 점점 뻗어 나가고 있네요. 결계 수리도 무사히 끝냈지만 당분간은 밤에 마무리 나타날지도 몰라요. 경계를 늦출 수 없겠군요. 매번 오늘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로 좀더 빈번히 연락할 수 있다면. 어. <웃음> 정말 좋은 타이밍이네요 그러게 클라우디아씨 빨리 그걸 건네주는 게 어때? 네? <웃음> 실은 좋은 걸 준비했답니다 저희 정령연합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절찬 개발 중인 통신단말 이름하여 에버폰입니다 아우렐리아의 최신 마도공학이 총집약된 꿈의 기계랍니다 여러분의 몫도 준비했어요 이걸 줄 생각에 클라우디아 씨가 얼마나 들떠있던지 근데 확실해 좋아 보이더라 멀리 떨어진 상대와도 대화가 가능하더라고 회당때 사용하는 화산 회의 장치를 아주 작게 만든 거군요 바로 그렇답니다 게다가 서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에버톡이라는 건데 꽤 쓸만해 나중에 쓰는 법을 가르쳐줄게 흥미롭네요 결말씀에 앞으로 구원자님께서 해주실 일들에 비하면 이 정도 지원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수많은 정령들이 구원자님과 계약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오겠죠 구원자님의 능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정령과의 교류는 정말 중요해요 한명한명 한명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면 좋겠죠? 그럼,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은 이만 들어가볼게요 또뵐수 있기를 원장님? 그럼 당분간은 영주로서의 삶에 적응해야겠네 내가 뭐 따로 도와줄 건 없지만 밥 먹으러 나갈 때 경호정돈 해줄게 물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저것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 말이지 <웃음>